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집안은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 영상에 보시면 이 영상 있죠? 스마트폰에서 PC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Send Anywher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이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게 아니라 iOS와 안드로이드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USB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그럼 먼저 PC에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샌드 애니웨어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뜨는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샌드 애니웨어 홈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PC에서는 준비가 이게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 은 이제 모바일 준비로 넘어가 볼게요. 모바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는 어플을 다운받는 곳 있죠? 각각?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Store, 받으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s e 애니웨어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위에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열기 클릭해서 허용하고 허용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창이 모바일 화면 창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창이 PC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바일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한개 선택됨 이렇게 나와있고 비디오 들어가서 비디오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개 선택됨 되어있죠? 여기 옆에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받는 키 6자리 숫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10분 안에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PC 화면에 가서 여기 받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받기 버튼 클릭해주면 은 무료이기 때문에 5초 정도의 간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치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폴더 여기 누르셔서 샌드앤이웨어 더블 클릭해서 압축풀기 클릭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곳에 위치를 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마트폰에서 보내려고 내가 선택했던 영상들이 PC로 옮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시 모바일을 연결을 하시고 아까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서 보냈으니까 아까 받았던 영상을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받기 위에 보시면 보내기 보이시죠? 보내기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받았던 거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서 보내기 보이시죠?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또 다시 광고를 기다리셨다가 닫기 누르면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또 여기서 모바일 화면에 들어가셔서 아까는 스마트폰에서 보내기를 하고 받기를 눌렀잖아요. 이제는 PC에서 보내기를 하고 받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키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키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받은 거를 모바일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화면을 확인을 하면 아까 선택해서 옮겼던 파일들이 스마트폰에 온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옮기는 방법은다 알려드렸는데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은 한번 옮길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 중간쯤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보이시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데스크톱에 각 OS에 맞는 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니까 버전별로 해서 64비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폴더 열기 눌러서 샌드에 애니웨어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 설치하고 다음 위치 정하시고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마침을 눌러 주시고 바탕화면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y 드 애니웨어 폴더가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치를 해놓고 보내기를 하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 거를 설치를 하시고 밑에 거 풀어주시고 하면 이 위에 거는 이제 내 집이나 개인 회사 걸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뭐 만약에 노트북으로 밖에 나가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걸 사용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